흠 미안해요 아아아아아 환장하겠네 음... 양빵 인정? 장난 나랑 지금 아냐? 이건 내가 사과할게. 미안해요. 아, 이 병XX야. 된것 같은데, 미안합니다. 흐음에아흐흐흐흐흐흐흐흐고 <웃음> 아, 미안해요. <웃음> 비껴그 하이... 빗겨치기 짧게 치겠소. 그렇게 하시오. 허허 두께가 엉망입니다 기다려보시오 흠흠 <웃음> 굿샷 <웃음> 입니다요 감사하오 <웃음> 쟤중쟤행쟤가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요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 아이씨군 엠병이다냐 와우! 아웃다. 잘 치워.